깜짝 놀랐지 약간 그 서프라이즈로 좀 봐봐 아, 아, 사람들 하나 우리 우리 시작했어 음. 아난깜황하고 음. 있었어 사실 아 뭐야 괜찮냐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기대 이랬다고. 안 했어 <웃음> 안녕 어? 안녕 <웃음> 어? 안녕 들었다 아, 네. 아직도 보셨다 시피 여기 있는 뮤직뱅크니까 아, 아니 설마 뮤뱅 수고했다고 아,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설마 그렇지. 저희 오늘 뮤뱅 나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시청하시는 네. 시청자분들 중에 <웃음> 저희 오늘 어땠어요 저희 원잇도와 달라달라도 했봤는데둘다 그 새로운 약간 컨셉이로 약간 약간 달랐던 거 같은데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어땠어요 약간, 약간. 어땠어요 오늘 저희 얼굴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얼굴에 이게 포인트를 하나씩 줬었어요 스티커로 아 맞아 스티커부터 같이 지웠어 맞아 지금은 지웠는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저희가 춤을 열심히 추느라 이게 자세히 얼굴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눈 밑에 하트랑 츄가 있었고요 저는 파란색 하트 그리고 체령이는 눈 밑에 한색 별두 개를 다 별을 봤어요. 바... 눈이 별이어서 별자야. 그리고 저는 <웃음> 여기 에 이렇게 까만색 별을 했었어요. 류진이는 또 아이 메이크업이 오늘 제일 잘했어요. 저는. 저는 하트 봐갔는데요. 하트도 있었고 이거 아이 메이크업도 그래요? 되게 예뻤잖아요. 한쪽은, 네. 한쪽은 빨간색 한쪽 은 파란색 했죠? 저희가 원이 그거 컨셉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세요? 아는 아시는 분 약간 진짜... 영감을. 받아서 받았죠, 음, 저희가 이번에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결선, 음. 이 코스튬 파티처럼 약간 음. 이데 컨셉이 한 있었어요. 원잇은 할리퀸이었어요. <웃음> 맞아요. 이거 할리퀸 맞분 역시 있었구나 이렇게 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흣은> <웃음> 아땀 깎었나봐 우리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달래 네! 알겠어요 <웃음> 목소리 크게 근데 네. 네. 도대체 누구보고 아르신거예요아시죠요양갈래나 양갈래. 양갈래 왜냐면요 그치? 제가 항상 얌전하게 하다가요 오늘 딱날씨도 있고 <웃음> 멋있었어? <웃음> 눈 밑에 딱반짝이는거같 근데 채령이 음. 탑이 근데 이거 머니 아니지? 맞 아, 이것도 내가. 직접 같이 아. 했으면 몰라 응, 근데 이것도 약간 할리킹 같죠여니그리 지금 <웃음> 네. 약간 진행, 진행, 지금 리아 네, TV. 맞아요. 리아 TV에서. 오늘 요 아, 니는 진행에 소질이 없늘오요 오늘 스페셜 MC 류진 씨를 모셨는데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늘오요 네, 뭐,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아? 예지언니였죠. 아, MC 예지, 예지, 예지, 예지. MC 예지를 모셨습니다. 저이다 같이 인터뷰를 했죠. 슈퍼 루키로 대기실에, 루키, 루키. 대기실에 나타난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루키 예지와 이치 이치 좀 높네요 12시가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안 지났지 저희가 뮤직뱅크를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무대에도 서고 이렇게 인터뷰도 스페셜 MC 아, 예수하고 팬분들 팬분들 맞아요. 팬분들과 이제 응원 소리를 듣고 <웃음> <웃음> 오니까 약간 뮤직뱅, 뮤직뱅크 휴유증이 남아서 나 조금만 기다려 한번만 더 우리 맨 마지막에 조금만 기다리러고 끝내자 벌써? 어, 나 하고 싶어. <웃음> 아니 아니 이거 끝낼 때. 그러니까 끌어, 절대, 끌어, 어디, 가지 말고, <웃음> <웃음> 절대 <웃음>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절대 어디 가지 말. 오늘 진짜 많이 와 주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뭐지? 원이 새로 하니까 응원법을 그 사이에 또. 막 열심히 해 주시는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와,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완전 딱 감동이었어요 와, 진짜. 나거있는 나는. 제가 한쪽만 끼거든요 이니어를. 그래서 한쪽은 이제 팬분들 함성 소리와 약간 그 기분을 만끽하려고 <웃음> 한쪽은 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응. 전 당연히 원잇은 아직 뭔가 달라달라 얘기하면 뭔가 구호가 확실하게 있을 줄 몰랐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진짜,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너무 아, 신났어요. 저희 아, 엄청 신났어요, 당 아, 원잇은 같이 즐겨야. 제 저희도 같이 신이 나는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목소리> 여러분 다같이 막 와! 왕한 그런 맛이 가사가 너랑 <목소리> 폴레 완전 신나게 놀아, 이거잖아요 원래 폴레 <웃음> 완전 어. 신나게 근데 오늘 음. 비도 잠깐 오고 날씨도 흐르고 찾아와 주셨지. 엄마, 와, 맞아요. 맞아요. 와주신 와, 분들. 장마 시작이래요 아, 요즘 스파이 아, 아, 우산을 꼭 두시다니셔야겠다. 이제 딱 하늘이 맑아지겠지. 응. 그리고 그래, 오늘 응원 못못 오신 멀리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했다시피 사실 오늘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리허설하고 이럴 때 오랜만에 또 무대서고 이러니까. 너무 떨리는거예요 긴장되고 괜히 불안하고 근데 엄청 떨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방 때 생방송 때 이제 팬분들이랑 저희가 원잇을 하고 앞으로 나가서 달라달라리 이동을 해서 했는데 원잇을 약간 저희가 산옥이어서 일절만 하고 되게 여유로웠잖아요 그때 팬분들이랑 약간 얼굴을 한번한번 한번 보고 소통할수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좀 긴장이 많이 팬분들 덕분에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달라달라 달라 할 때는 긴장 다 풀려서 좀. 달라달라. 아니, 저희 첫 이제 달라달라 활동 때로 순간 약간 그때의 그 데자뷰였어요. 이게, 저희가, 저희가 하나는 사전 녹화를 하고 한 달라달라 생방송을 했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너무 신이 나니까, 애들 우리 빨리 해야 돼, 잘 잡아야 돼, 이러고. 어떤 완전 분이 소파 밑에 누가 있냐고. 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몰라. 소파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뭔 소리야? 몰라 우리, 우리가 이렇게 치마 때문에 담요를 보는아뭐 숨기고 있어 우리 어, 아제유괴멤버 공개한다 유괴멤버 공개한다. 공개합니다 아, 공개한다. 조금만 기다려 나 <웃음> 이거 너무 좋아 조금만 기다려 매일매일 조금만 기다려 진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웃음> 앞으로 막 엘지가 누가 배고프다 하면 조금만 <웃음> 기다려, 기다려. <웃음> 화장시 조금만 아, 기다려 안됐어 안 나오면 또 생겼다. 생겼다. 어 괜찮다. <웃음> 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조금만 내가... <웃음> 기다려. 애들아, 나 조금 조금. 뚝뚝뚝. 애들 기다려. <웃음> 이거 숙소 <수치에서> 금지. 오케이 숙소 <웃음> 금지. 기다려는 안 돼. 진짜 기다려 안, 안 돼. 분명히 시끄러워질 거야. 숙소가 <웃음> 일주일 가는. 우리 오늘 이렇게 에너지 받았으니까 돌아가서 더 연습 열심히 할수 있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응. 다 응. 가자마자 응. 연습할 거야 당나지. 전화 어, 준비 됐습니까? 당연하지 나머지 두명은 아, 우리 팬분들 댓글에 집중하고. 어, 댓글 읽어 줘. 댓글 읽어 줘. 빨리 보고, 보고 싶어요. 컴백 너무 기대된다. 기대하세요. 유나, 기대하세요. 주디. 주 d y u Hi. 진 염색했네. 누가 염색했어요? 머리 다 깜짝놀린다 아, 자꾸 이상한 걸 보시네 무슨 <웃음> 내가 메인보컬로해아 진짜? 이전안 보여 <웃음> 미안해 안돼요 그거 안돼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게만들거거든 이렇게 <웃음> 바바바바자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개인 플레이 하고 있었어. <웃음> 뭐? 개인 플레이 하고 있었어. 세영이 다들 집중력 떨냐 만났어? 응 이거 말해도 돼요? 오늘 오셨잖아. 근데 대유? 만났는데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두팀다 바빠가지고, 다 바빠가지고. 그래도 좋았겠다. 그래도 뭔가 같은 무대에서 같은 시기에 하겠다.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내 마음이 좋았어. 나도 좋았했어 그냥 보면서도. 아이미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언니를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체체이가차 <웃음> 타고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언니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웃음> <맞아. 웃음> 나출근하는데그 차에서 누가 똑똑똑 뭐 이랬는데 최아미.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출근길 <기회> 어떻게 차를 아셨지? <웃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차 말고 아, 우리가 아, 지나가는 아, 그차 안에서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이반정 맞은 노크가 딱봐 동료 아니에요. 예지 so 리 r e t h a n k you. 뭐하 <목소리> 예지야? <웃음> <해피피어 같은데>. 예, <웃음> 예지 댓글을 나도 나도, 나도 거든어 아 어떤 파세라고 해주셨어. 했어했어 어. 저희 댓글 보고 너무 어디 안 가요 분인기릴게요 <웃음> 너무 짠한 어. 어. 짜만, 아니 짜만한, 뭐라 해? 감동이? 따뜻해요. <웃음> 따뜻해? 따뜻해? <웃음> 아, 아, 우리 미안 그래도 오늘 하루 저희 이집 무대 보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비 온다고 쳐지지 마시고요 맞아요 쳐질 때는 저희처럼 저희 브이앱을 보고 다같이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하면 돼요 여러 했어. 나어 받아주는 건나가봤 쳐질 때 우리 브이앱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네. 쳐졌다 보고 우리 선, 선을 더 없으면 우리가 브이앱을 딱 켜드릴게요 어, 그게 있어야 돼 뭐? 어? 에너지가 있어 응? 우리 브이애배 어 진짜? 우리 텐션을 받아가시는 거지 어,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웃음> 우리가, <웃음> 우리가 귀여운 게 힘을 드려야죠 <웃음> 왜냐면 원래 텐션과 에너지라는 게 옮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맞아. 달라달라랑 어, 원잇스 들으면 힘이 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비트 같은 거 힘이 나실 거예요 비트가 진짜 왜냐면 취미가 힘들 것 같아 난 체력적으로 힘들 때 원이다고 달라달라를 들어. <웃음> 정말? <웃음> 나 오늘 러닝할 때 듣는다고. 맞아. 맞아, 맞아. 러닝할 그, 그, 아, 때 체력적으로. 최고야. 그, 체력적으로 그, 나도. 진짜. 그, 그거랑 비유세 선배님 노래 들으면 런닝 잘할 수 있어. 되게, 되게 멋있게. <웃음> 그거 있었어. 오늘 무대가 여기 무대가 평소보다 좀 컸어. 돌출 무대도 있었고. 응, 그래서 무대도 하다가 하다가 이게 노라 볼레 한데 신었어. 진짜 음. 많은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무대 <웃음>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렇게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대 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저희 집도 정말 다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날 거니까 조만 기다려. 아, 조만 기다려, 기다려. 음아. 말잘 보내세요. 음 아,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우리 이쁜이 한번 손 <웃음> 키스 하고 빠 할까? 하나, 조금 조금